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빨리하고 그러면서 틀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최대한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나는 빠질 것인가. 나는 마우스 클릭 이런 걸 최소화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직접 숫자를 입력하거나 숫자를 클릭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빨리 할 뿐더러 안 틀릴 거란 말이야 자, 그거를 정리를 해놨어. 이 방법을 써야 돼. 자, 뭔가 봅시다. 여러분 다해봐서 지금까지 그한두 시간 동안 지금 이걸 했어. 키보드를 이용해서 셀 이동을 한다. 이게 뭐야? 마우스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쉬프트와 컨트롤을 써서 화살표, 가로, 세로 화살표를 쓰면서 순간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단축키를 쓴다. 네 개의 단축키는 반드시 왼손으로 해야 된다. 뭐냐? 컨트롤 C, 컨트롤 V. C는 어디 있어? Ctrl C, Ctrl Z, Ctrl S. 다 모여 있어. 키보드 위치를 보세요. Ctrl 키 옆에 A, S, Z, X, C, V. 여섯 개 키가 보여? 다 붙어 있죠? 왼손으로, 한 손으로 다 컨트롤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Ctrl S, Ctrl C, Ctrl V, Ctrl Z 이네 개. 반드시 단축키를 써서 왼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입사 후 1년 동안 왼손으로는 왼손은 무조건 컨트롤에다가 붙여놔 왼손은 절대 턱을 개고 있으면 안돼 왼손 턱 깨고 있으면 사장님이 와서 봅니다 어떻게 알고 와서 사장이 봐 내가 왼손으로 턱 깨고 있을 때만 절대 1년간은 왼손으로 턱을 개고 있지 마세요 왼손은 컨트롤키 알겠어요? 오른손은 화살표 함수 입력, 아까 some, average, max, min, count까지 전부 영타를 직접 쓰라고 그랬어 함수 마법사란 없다 알겠어요? 엑셀의 신세계, 이곳에 마법사는 없어요 더 이상 함수 마법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축키들이 이렇게 있어요 윈도우 쓰는 환경에서 얘들을 써요 Ctrl S, Ctrl Z 다돼 엑셀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Ctrl A가 있어 A, A는 오의 약자야 하필 근데 얘도 컨트롤 키 바로 붙어있잖아 위에 이걸 누르면 화면에 있는 전체 선택이 되는게 원래 그래요 지금 파워포인트에서도 내가 여기서 컨트롤 A를 해봤어 그럼 이렇게 선택돼 컨트롤 A 하면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보여요? 이런거 한방에 다 딜리트 이런식으로 하라고 이게 컨트롤 A인데 엑셀만 컨트롤 A가 되는 방식이 달라 자 여기서 내가 볼게요 이거 지금 우리가 아까 작업하는거죠 컨트롤 A를 하면 일단 이, 여기서 한번 요, 요표 안에서 내가 눌렀어, Ctrl A를 했으면. 얘만 딱 선택이 되네? 또 이런데서 해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일단 선택되는 게 Ctrl a 예요 만약에 그냥 빈 칸, 공백에다 했으면 시트 전체가 선택되고, 여기서도 Ctrl A를 두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돼. 2단계예요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를 선택해도 돼. 여기 모서리. 모서리를 눌러. 두 가지 다 돼.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다 놓고 Ctrl A를 해도 돼. 많이 쓰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겠죠 이게 표가 있을 때 하나의 표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선택을 할수있어그 다음에 컨트롤 방향키 쉬프트 방향키 제가 시작하자마자 설명했던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방향키 여기다 더하기 해보세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동그라미 쳐가지고 동그라미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이야기예요 컨트롤 시프트 같이 하는거 알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연습을 좀 할건데 여기 요거 아까 기본 함수 여기서 자 컨트롤 시프트에 대해서 좀더 연습을 좀 해보려고 그러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표 있죠 이 키에 컨트롤 A하면 이렇게 된다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맨 끝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끝과 끝 이런 연습을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화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키를 빙빙빙빙 게임하는 애들은 막 이걸 연습해요 총쏘는 게임하는 애들 그런 것처럼 자동차 운전을 키보드라 듯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려보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 월 판매량 놓고 한번에 합산하기 네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써가지고 뭐 하는데 아 이거 무지 빨리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해 보세요. 자. 첫줄 이렇게 놓고 컨트롤 C 하고 이 여기서부터 두 개. 제가 하는 거 보세요. 24 여기. 영업 일수에서 Shift 키만 누르고 Shift 두 개를 눌렀어. 그다음에 컨트롤 C를 했어. 이이 줄을 이 복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컨트롤 Shift 화살표 아래로. 음,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있던 그 자리에서 아래까지 다딱 카피하는 거에요. 이걸 해 보세요. 일단 Ctrl C 이렇게 딱 여기까지 멈추죠? 왜, 왜 멈춰? 왜 멈추는 거야 여기서? 내가 Ctrl 킵 눌렀을 때 여기서 딱 걸리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까지 걸린 거야. 카피하려고 여기서 Ctrl c h i 하세요. 그럼여기딱 걸려. 근데 이거는 뭔가 데이터가 차 있어요. 차에 있어서 수정을 할땐 이런 방식으로 수정하면 돼첫 줄을 수식을 수정하고 아래쪽을 다시 카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어떻게 비어 있어? 처음에 할땐 이렇게 하죠 처음에 빈 상태에서 첫 줄을 내가 썼어 그러면 두 개를 카피를 했어 컨트롤 쉽도 화살발아로쭉 하면 걸리는 게 없으니까 끝까지 내려가버리네 이때 엔터치고 복사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백만번을 하느라고 컴퓨터가 뻗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 딱 멈춰야 되는데 중간에 이 아래에 걸리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 공백이니까 공백의 끝으로 가버린 거예요 걸리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0이든 1이든 뭐가가 있었으면 돼맨 아랫줄에, 그렇다면 제가 엑셀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맨 아랫줄 이런 데다가 다 0을 채워 0이나 1을 채워도 0 채우는 게 좋아요 0을 쓰고 올라오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밑에 12개니까 0 쓰는 게뭐 그냥 커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2천 줄 바닥을 가서 0을 쓰고 다시 올라와야 돼. 알겠어요? 맨 밑에 항상 데이터 맨 밑에 가서 0을 쓰고 짜라락 쓰고 올라가고 올라오고. 자, 어떻게 연습을 해? 내가 그냥 가면 갈 수가 없는데 옆에 이렇게 딱 거기까지 끊어지게 여기까지 차에 채워져 있는 칸들이 좌우에 있죠. 항상 그러게 돼 있어요. 어딘가는 채워져 있는 애가 있어. 그 옆줄을 타고 컨트롤 키를 쓰면 옆에 가서 옆줄에 가서 컨트롤 키 쓰고 맨 밑으로 갈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칸씩 영 쓰고 다시 올라와 여러분들 지금 연, 이거 이거 연습해야 돼영 쓰고 올라오게 한 번은 가서 지우고 다시 올라와 가서 쓰고 또 올라와 다시 쓰고 이걸 해보세요 뭐 하는지 알겠어요 이 연습을 한 서너 번 해보라고. 0 쓰고 내려가서 지우고 그 위치에 내가 가려고 하는 위치를 빨리 갈수 있냐 이거예요 옆줄을 타서 여회를 엘리베이터 삼아서 쭉 내려가라는 거예요 딱 거기 끝나게 돼 있으니까 얘는 그 마지막 줄에 인도를 해주잖아 마지막 줄로 안내를 해줄 옆칸 오른쪽 칸을 타고 가서 여, 일단 0을 마킹을 해 마킹을 하면 이제 여기서 컨트롤 키스을까 먹죠 알겠어요? 정확히 거기에 먹어. 이렇게 내가 마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키가 먹는다는 거 알아. 내가 언제든 마지막 줄에 가서 스탑을 할수 있어. 맨 마지막 줄, 마지막 맨 밑에 줄, 맨 오른쪽 줄에 가서 그러면 여기 첫 줄을 카피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 이게 딱 멈춰요. 그때 엔터. 이렇게 하라는 거. 야 수식을 첫 번째 줄 라인을 만들고 아래 빈칸을 다 채우고 싶을 때는 이런 방식을 쓴다, 알겠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서 해야 될 때는 또한 가지가 있는데 입력할 때 전체 입력하기 있죠? 이거 수식 가운데서 입력하는 거 아까 해봤어, 썸하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로 싹 긁어서 수식 안에 집어넣는 거,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한번 합산을 하려고 쑥. 수... 그냥 한번 잡아보는 거. 카피할 때 쓱, 그냥 도배하듯이 싹 선택하고 붙이기 하는 거. 수식에 입력할 때싹 긁어서 수식 안에 입력하는 이세 개를 할수 있어야 돼. 마우스로는 그 중에 두 개는 할수 있지만 이거는 절대 못하지. 방금 수식 안에 집어넣는 거는 절대 못해. 마우스로 알겠어요? 마우스로 그 부분만 딱 잡는 거는 마우스로는 불가능해.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다운 키가 어디 있나 보세요 키보드에 키보드 컴퓨터마다 달라요 페이지 업 다운이 어디 있는지 엔드 홈 있고 페이지 업 다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시트가 30개 돼 시트가 30개 되면은 어디에 있는지 마우스로 클릭하기도 어려고 하나면 안 보여요 15개만 보이고 뭐 뒤에 막 있어 그럴때도 여기 지금 4개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 페이지 업 다운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이게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페이지 업다운이 시트 한 개씩 컨트롤 키 누르면서 화면이 그 다른 시트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알겠어요?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가 주말 판매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칸이 좁아서 이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넓은, 넓어도 밑으로 떨어져 있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너무 넓어요. 네, 주말 판매 월간 영역이 너무 넓어져. 이런 파일들을 만, 이게 표를 만들 때 저기를 좀 좁게 했으면 좋겠어. 해갖고 주말 판매를 하는데 여기다 놓고 알트를 치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두, 밑으로 떨어져. 알트 여기 떨어뜨릴 밑, 줄 바꾸면 할때 알트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이걸 세 칸으로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심지어 여섯 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월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폭이 좁아지겠죠. 예,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알 l 엔터라는게 그런 거예요.